윤주야 27번은 그렇게 안 중요해. 28번이 중요하니까 17번은 그냥 무시하고 27번은 28번 이런 분이나? 이쪽이니까? 가품 그만해. 자 이게 뭐야. 이건 어디서 왔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에 2로 나는 거란 말이야 얘가 그럼 A B 나왔어? B C 나왔어? 뭐만 알면 돼? C A 어떻게 하면 나와? 네. 더 해봐? 더 해봐 그럼 A 마이너스 C는 9지? 네. 그럼 C -A는 마이너스 A는 얼마는얘기 그럼 넣자 으자25 <웃음> 더하기 16 더하기 81 요게 41 요게 122 61 누다 <웃음> 그러면 너희가 이제 묻는 거야 29번부터 차수가 높아졌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뭐 해볼까? 제곱 해보면 A넷 B넷 C넷, C넷 더하기 2배 a 둘 b 둘 B둘 C둘 C둘 A둘 어, 근데 얘는 또 어디서 나와야 돼? A, B, B, C, CA를 또제곱해 보면 맞니? 네. A 돌, B, B 둘 B 둘 C 둘, B 둘 C 둘 A 둘 더하기, 둘씩 곱한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다 전부 ABC가 있단 말이다. 남는 게 ABC고, 이렇게 곱하면 AB, C 곱 C 곱하면 곱하면 A, B, C제곱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 C 요거만큼은 써놔 너희가 하기 싫어하는 곱하기야 진짜 정말 하기 싫어해 어, 싫어요. 어 나도 싫어 나는 좋겠니? 어? 난 이거 하면서 와 즐거워 어? 미치겠다 이러고 다녀? <웃음> 그러면은 여기 얘가 나왔으니까 16은 몰라슝? 몰라 0이네 <웃음> 0이네요 이지? 네 이건 모르지만 얘가 0이니까 네.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6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또그해야 되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 윤주야 정신 차려 아... 내가 정신이 안돼자 <웃음> 이건 데 네. 얘가 0이고, 아, 이게 어얘몰라쉬 미안해, 잘못했어.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몰라쉬 얼마야? 8. 8, 얘가 8, 8의 제곱은 구하고 싶은 거 더하기 얼마? 32, 그래서 64는 구하고 싶은 거 더하기 32 정답 얼마? 32. 이렇게 한다. 와우. 자, 3 더하기 2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아, 아, 나와요. 절대 안 나오겠지 왜? 변신? 5 곱하기 9 더하기 4 곱하기 81 더하기 16 어떻게든 답은 나와 어떻게든 답은 쓴다고 그런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지 서술 어. 나오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여기 제곱제곱이 달려있으니까 여기 앞에 뭐가 왔으면 좋겠어? 3-2가 왔으면 좋겠어 온 것만큼 나눠주면 돼이 문제는 안 나눠줘도 답이 나오지 왜? 그냥 1이니까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야?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또 곱하면 얼마야 3의? 8제곱 마이너스 2에 8제곱 계산 안 하고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서수령에다가서수령에다가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겠죠. 3 더하기 2는 5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9 더하기 4로 13 하, 선생님 참 이런 문제를 내시고 그래요. 81 더하기 16은 97 5 곱하기 13 곱하기 97 답을 쓸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이 답을 보고, 답만 보고 이 새끼는 안 좋아, 이 새끼는 좋아할 수 있겠죠? 네. 얘는 답이 구해져 나올 겁니다. 65에다가 97을 곱할 거니까 6500에서 1,195를 어, 뺄 거라서 6,315가 답일 거예요. 아, 왜? 아니, 우리, 고, 우리 지금, 응? 어? 우리 지금 배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3을 8제곱한다는 건 9를 4제곱하는 건데 9 9 81에다가 81 80 곱하기 81을 할 거라서 81... 80... 아니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안줄 거야, 답을. 어. 그냥 이대로 놔둔 친구들이 답이겠지. 자 그럼 얘도 봐봐. 아까 봤던 걸 생각해보면 이걸 계산해서 99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9999를 쓰고 싶은데 9999는 만 10, 빼기 10, 1이니까 정답은 1번이야. 네. 정답은 1번이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나아. 10 빼기 1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이라면 앞에 거 곱해서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뭘 곱해서 10의 제곱 플러스 1 1 0의 4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저 예전에 뭐라 하나다어요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웃음> 지금 근데 보기를 보면 문제를 유추하는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인 형태잖아 합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겠구나를 표적해서 가주시면 되고요 옆에 32번도 볼게요 <웃음> <왜>? <웃음> 이게 몇 자리 자연수냐 물었어 자, 리릿수를 물었다면 10을 생각해야 돼, 10 10 자릿수를 물으면 10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10에 제곱 더하기 1에 뭐야 이거? 제곱이지 더하기 10 빼기 곱하기 10 더? 왜? 10에 제곱하 해주면 되잖아 왜? 왜? 왜? 어, 어 무서워라 어, 이거는 10에 내죠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0의 4제곱 빼기 4지 맞니? 네네만만201 <웃음> 더하기 9,996이잖아 더하면 아니 이걸 왜하는 거야? 오, 진짜 다섯자리 다섯자리네요 다섯자리 그냥 자릿수 웃었잖아 왜더하라고 그래 다섯자리 여섯자리? 다섯자리? 자리 그래 나는 중이자리나 황소자리. 황소자리야 나도 황소자리 나자리야그냥야 조용히 안해 나 처녀자리야 왜 즉, 아, 여기 봐. 아유, 지금 봐 좀, 똥농들아. 네, 그거 있어요. 아. A, <웃음> B. 그럼 나오는 식이 뭐 있어? 일단 직각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9더라. 맞지? 네. 둘레가 34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여야 돼? 17. 1이더라 17. 넓이 A, B는 하고 묻는 거니까 됐지. 네. 활용이야, 활용. 그러니까 너희가 식만 쓰면 돼, 대체야. 어, 누구만 부호가 달라? a만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b 플러스 c 플러스 a에다가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를 곱하는 걸로 봐야 되고 뒤에 거는 a만 부호가 같지 그러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곱하는 걸로 봐야 해 그럼 앞에거는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b제곱 플러스 e b 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e b c 플러스 c제곱이지. 마이너스 없어지구요. 하나씩 넘어갈게요. 넘어가? 네. 다 넘어가. b제곱 b, e b 제곱 e c 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은 영.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다 뭐야 이거 윤주야! 아 어. 아, 그... 어, 다시 돌아왔어 자, 그 민주? 이거는 각 누가? A, a가 아니야. 90도인 무슨 삼각형 자, 한 가지 만약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이걸 풀면 어떻게 돼야 돼? A는 B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무슨 삼각형이야? 자 직각 이등변이라고 쓰잖아? 이건 10% 오답이야 왜요? 또는 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답은 뭐냐면 변 BC와 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거나 각 C가 90도인 또는 C가 빗변인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야.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답이 뭐야? 직각 이등변이 나오면 안돼 오케이? 네. 절대로 직각 이등변이 나오면 안돼 다음 이런 걸할줄 안다고 봐요 36번 같은 경우 건너비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곱셈 공식이야 자세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뭐야? 세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맞니? 대각선의 길이가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모르면 써놔 겉날비는 뭔데? E에 AB BC CA란 말이다 오케이? 이건 꼭 써놔 민지 괜찮아?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해야 되나요? 네. 다들 뭐 귀찮다는데? 왜요? A, B, B, C, C, A의 두 배라고 자 나머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써보는 건데 자 우리 어차피 얘로 나왔으니까 얘 뒤에 QX 이렇게 붙고 뒤에 나머지 RX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몫이 궁금한 거 아니야 지금 몫시 궁금하지 않을 때만 나머지 정리를 썼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직접 나눠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직접 나누는 거고 어떤 문제는 왜 식을 쓰는 거야 이거잖아 이건 식을 쓰는 순간 시간 낭비인 거야 왜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목술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목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누는 게 제일 나아 근데 얘가 1차야 1차로 나누면 무슨 걸쓰는데 조립제법 쓰면 돼 근데 1차가 아니니까 뭐 해야 돼? 직접 나누기로 나눠서 몫을 구해내야지. 왜? 다들.. 다들 멘탈 나갔어? 자 38번은 직접 해보시면 될 거고요. 넘길게요. 39번도 지금 뭘 구해야 돼? 그치, 목도 완벽하게 구해야 되지. 근데 1차로 나눈 게 아니지. 그럼 직접 나누라고 했지. 한번 하자 얘는. 한칸 비워놓고 상수항 가야 됩니다 1차가 없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몇번 들어가요? x번 x... 어? <웃음> 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몇 번?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왜나 혼자 외롭지? 같이 있는데 왜 외롭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더안 들어가지? 네. 이게 몫이고 이게 뭐야?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더하면 4x 자, 이건 써보자. 이건 2차식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3x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a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이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5더라 이거지? 뭐 구하는 거야? a 그럼 방정식 풀듯이 얘 2항에서 정리하고 얘로 나눠주면 끝나네? 민지 괜찮아? 소리 괜찮아? 윤주 괜찮지? 오케이 <웃음> 써봐 41번 PX를 뭘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얼마? 7이지 PX 다 나왔어 근데 PX를 뭘로 나누래? 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건데 1차 그럼 야조립제법 해야 되겠네 그럼 얘를 일단 뭐해야 돼? 전개. 전개 그치? 전개하고 조립제법 해주면 되겠지 조립제법 기억 못할 테니까 한 번만 합시다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3 마팔 4 뭐로? 1 내려 튕겨 내려, 튕겨, 내려 학교가 갖고 내려 튕겨 이런거 하지마 그럼 얘가 몫이야 3x-5, 나머지는 마이너스 1 문제도 생각해보면, 높이를 h라고 놓으면 2a-3에다가 a 플러스 5를 곱하고 h를 곱하면 뭐가 돼야돼 부피인 2 a 세제곱 플러스 a 1 A 제곱 마이너3 a 마이너 a 30이 돼야 되는 a 잖아 k a y Okay. Okay. Okay. o k a 요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 k a 얘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그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지 가자 이조립제법 할거야 나 뭐로 먼저 할까? 마이너스 5 내려 튕겨 내려 어, 튕겨 내려 30. 튕겨 어, 왜 끝에 것만 얘기해 어? 27? 30인데요 30. 마이너스 30 끝에가 30이야? 네. 어0 얘네 뭐로 이번에는? 그냥 2분의 3 내려 튕겨 내려 튕겨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답이 이게 아니야 이거 뭐야 지금 x-2 이거잖아 지금 그럼 이거 나누기 이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얼마? x-2 여기가 x-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지 몰라 지금 네 안다고 했어요 <웃음> 가야 갑니다 33번 다시, 다시 40, 다시. 미안해 묻고 더블로 <웃음> 가자 네? 응? 네. 그 <웃음> 이거하고 이거를 비슷하게 뭘 만들어내야 되거든 지금 아우 귀찮아 근데 일단은 어? 2x4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7x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눠버리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몇번 들어가요? 두번 없던 일 2x4제곱 플러스 4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면 마이너스 3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빼면 7x 제곱 14x 마이너스 10몇번 <웃음> 7번 뭐야 저녀는 14x 마이너스 7또 빼면 마이너스 3 이거지 맞냐 그럼 써봐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고 나머지가 얼만거야? 마이너스 3 근데 얘가 얼마래? 0 0 없어져 답은 뭐야? 마이너스 3와 당신 씨. 다항식 다음 이거 영상 바로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집 가서 복습하세요 바로 네. 자 fx를 뭘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는데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얼마일 때 네. r일 때 fx를 뭘로 나눴어 네. 3에 x-1로 나눴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얼마일 때 r이지 네. 자 나누는 게몇 배가 됐어 네. 3배가 되면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3분의 1배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3분의 1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나머진는 변화있다 없다? 고마워. 이 정도로 따라해주시면 감사해. 나누는 게 3배가 되면 몫은 몇 배가 돼? 3분의 1배. 나누는 게 3분의 1배가 되면 몫은? 나머지는 영향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예! 와! 집갔나? <웃음> <웃음> 아니야. PX를 AX-2B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얼마야? R PX를 뭘로 나눴어? 음. 2분의 X 마 A분의 B지 네. 자 그럼 봐봐 미안해 빨간색 할게 아. 몇으로 나눴어? EA로 나눴어 네. 그럼 몫은 어떻게 줘야 돼? EA를 곱해줘야지 네. 그럼 여기 몫은 뭐가 되는 거야? EA QX 나머지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답은 몫은 EA QX이고 나머지는 아. R이다 자, 그럼 내가 센, 일단은 B단계를 다 풀어준 거야, 거의. 네. 음. 직접 풀수 있겠지? 네. 이미 다 풀어진 친구들은 틀린 거 확인하시고, 질문할 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영상, 영상이 된다, 이거. 쌍둥이 문제 풀어주시고 돼요. 음. 어? 이거를, 인사풀 하시나요? 아니요. 오, 예. 시간이 되면 푸세요. 어차피 문제는 많아. 어, 그럼 나 지금 저거 풀어야 되시는 분, 쌍둥이를 풀어야 되는 사람, 빨리. 어, 12, 18? 저요? 풀어야 되잖아요. 어, 네, 네. 메, 메이하고 네. 지우 네, 두 분은 쌍둥이를 푸셔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 내말 들어 내말 들어 쌍둥이를 안 풀어도 되니까 지금 센 하고 있으신 분은 센 1단원이 끝나면서 RPM 1단원이 복습이 끝나야 돼 같이 센, 1, 그러니까 센 1단원을 풀면 RPM이 같이 끝나야지 더 받지 말라고 센 끝날 때 RPM도 같이 끝내라고 오케이? Okay? 네, 이거 네, 세미님 풀어주는 C까지 요 네네네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선생 18쪽까지 풀어야 해 어? 그렇게 작아? 네 1단원이면 몇 쪽밖에 안될 거예요? 그.. 2단계는 1 8까지 써있잖아 12쪽부터 16쪽까지 18쪽까지. 여기 라인 쪽수만 풀면 되는 거죠? 어 프린트에 써있잖아. 네. 지금부터 떠들지 않고